아 네. 안녕하세요. 득대행관입니다 네. 여태까지 좀 많은 일이 있었고 좀 제가 어, 별다른 엄청 큰 공지 없이 그때 편집자님 일도 있고 해서 제가 잠시 좀늦어 늦으... 영상 제작이 어려울 것 같고 영상 없는 드로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별다른 공지가 없이 좀 잠정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간 쉬게 됐습니다. 어,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좀 편집자님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복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그 문제로 복귀도 못하셨고요. 되게 음, 저도 이제 이제야 이제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좀 생겼어서 좀 쉬어야 될것 같다 해서 같이 편집자님이 쉬, 쉬? 편집자님 문제. 문제 겸해서 같이 쉬기로 해서 쉬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되게 좀저 스스로 영상들 노력했지만 되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많이 부담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집에 복구를 해보니까 그 컴퓨터를 켜니까 컴퓨터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컴퓨터를 돌려 돌려서 좀 컴퓨터가 렉도 더 심해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많이 힘들어서서 좀 어떻게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PC방에서 녹화도 해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서 지금 2절에살수 있었습니다. 어, 앞으로 제가 편집자님 새로 오셨는데 그 편집자님과 함께 더 재밌는 영상,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늦바